Emirate, 그렇지! 가라까! 가라까! 아, 지지지이리 발 기술을 시도해 봅니다. 위험가 네, 여러 한번 어, 지켜봐야겠습니다. 파이팅. 어, 어, 김우림 선수 밑발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팅 확실하게가 가는이팅오 나이스! 땡큐 땡큐. 중 집중해. 네 계속해서 어, 밀어내, 밀어내.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어내 밀어내 어, 네 순식간에 중심을 뺏어 오는 기술을 선보였는요아 좋아 좋아 좋아 연습한 거 왔어, 우리 연습한 거 있잖아. 습지 말고. 아 좋다. 방하다. 아, 안으로. 아, 네,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어 바로 경기가 배려할 수 있는 수준이 었습니다 어 여기서 이테 파이팅! 김이이 네, 계속해서 김정우 선수가 윗발 공격을 시도하고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국민대로서는 이번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네, 팀에서 이제 감독님이 이의 제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격 네, 안 정확한 공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방을들다야 계속, 계속, 계속 밀어붙버스 아니야, 계속, 그냥, 계속. 야, 야. 야, 야, 아니야. 정말 멀어지면 안 돼. 나, 들어가! 들어가! 뒷발 기술을. 시도를 했습니다 경고 하나. 경고.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가 계속 불러왔다. 태클을 보였기 때문에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가전전가전전전 지금 계속 경기를 같은 선수로 진행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되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판 마금으로 승리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선수가 하늘 마을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현 선수는 정말 날치기라는 기술도 굉장히 기술의 패턴을 비판하는 선수입니다. 바이킹이 아파 라라라저 얼굴 도시 말고 좀좀아다재영 선수 쿼터 공격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바이라야너잘하거 아, 가자 中文字幕志愿